내 네. 가족 안녕하세요 아참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뵙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또 나오자 한 것은 정말 간만에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옛날에 정말 에피소드가 한제 기억으로 나는 한 100% 건 이상은 더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또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옛날에 제가 마트에 근무할 때 크레임이 걸렸어요 크레임이 걸리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크레임은 뭡니까 유통기간 경과 불량 상품 뭐 이렇게 그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업에 근무를 하니까 그런 크레임은 이다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고객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를 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했어요 날짜 지난 1배 식품 이 1배 식품 아세요? 1배 식품은 뭐 우유, 냉장 이런 게 1배 식품인데 제가 그때 크림 걸린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1배 부문장, 주류 부문장, 식품 부문장 이렇게 다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문장 여러 부문장을 맡게 돼서 책임자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 크레미 걸리면은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서버들이 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흉하면 서버들이 없잖아요. 그러 책임자는 제가 가야 되아에 우유가 어린애들 먹는 그, 그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난 게그 일일 이다못 봐요. 그 많은 제품을 어떻게 일자로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책임이죠, 이다 봐야 돼 근데 동기간 지난 걸 팔았어요 팔면 안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팔았어요 그게 그래 걸리지 않아요 사갔어요 애가 그걸 먹었어요 배탈이 났다는 거요 전 개인적으로 배탈이 나지 않아요 뭐. 하루 이틀 지난 상품 냉장고에 나 절대 배탈이 나지 않아요 근데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우이고 병원 갔다 하고 이래서 전화를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2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갔어요 제가 사죄를 했어요 사실은 딱 보니까 그두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뭐 책임질을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병원 가서 배탈이나 다고막막집에가게 뛰어다니고 막 놀러다니고 네, 뛰어 이래요 놀러 아니 내 완전, 아니 보니까 애 멀쩡한데 유통기 하루 지나간 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제가 해보세요 유통기간 하루 지난 거 우리 판거는 잘못이 있어요 인정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젊은 부부들한테 그때 그 집에 갔는데 남편, 마누라, 그 사모, 전하 사모, 그 엄마, 아버지까지 같이 살더라고 근데 네 명이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공격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젊은 부부한테 공격을 해. 내 자식, 아니, 내 아들, 딸이 지금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다닌 부모예요. 찻디들 하면서, 2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은 야, 지금 그 사람들 만나서 잘 살고 있나, 한번. 야, 내가 묵고 살라다 보니까 이렇게 참 그거 가서 빌었지. 성질 같아서는 내가 그거 다 때리고 부수고 싶었지. 성질 같아서는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다 때리고 부수고 해서 간두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나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해서 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세월이 지났지만 뭐그 사람도 어떻게... 자식이 지금 아마 최소한 중학교 이상 갔을 건데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내가 말 안하니 말참자 에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네 그런 것도 좋는데 아이 그 사람들 잘, 산지 잘 살겠죠. 참 많습니다. 또 이타는 또 하죠. <웃음> 반갑네요.